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5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전 영상에서 공태경의 할머니 은금실이 장세진을 공태경과 결혼시키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공태경이 본인의 핏줄이 아니기에 공씨 집안의 하인처럼 부리던 장세진과 결혼하면 급이 딱 맞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이번화를 보고 나니 이유가 더 있었네요. 은금실은 공태경과 공태경 엄마를 정말로 미워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악나한은금실 눈에는 장세진이 숨기고 있던 악랄함이 보였을 것입니다. 은금실은 공태경이 장세진과 결혼해서 많은 혼란을 겪어서 공찬식의 회사에 절대로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하려고 장세진을 엮어 주려던 것이었는데요. 사화까지만 해도 장세진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씨 집안 사람들의 무시를 꼭 참고 인내하는 성실한 모습에 속으로 응원을 했었어요 그녀의 엄마는 내내 사고만 치고 장세진은 열심히 수습해서 은금실에게 있었던 빚도 다 갚았었죠 이때만 해도 장세진이 능력 있고 신뢰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화를 보고 나니 그녀의 지난 모습에 편견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장세진은 은금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빚을 먼저 갚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본인의 인생 전부를 공태경과 결혼해서 공씨 집안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노력했는데 결실을 맺기 바로 직전에 문제가 생겼네요. 오연두가 공태경을 밤새 간호하고 지켜줬는데 장세진은 본인이 그랬다고 공태경에게 거짓말을 했죠. 이 상황까지만 봤을 때는 장세진도 공태경이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고 공태경이 다른 여자랑 밤새 있었다는 생각을 했기에 장세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했던 나쁜 거짓말이 있었죠. 바로 공태경에게 불임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장세진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태경과 결혼하겠다는 의지로 했던 말이고 공태경도 장세진의사랑에서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그녀를 이해해보려는 생각도 있지만 공태경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죠. 5화 마지막에서 장세진은 엄마와의 통화를 하다가 본인의 속마음을 다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오연도와 공태경이 다 듣게 되었죠. 6화 예고를 보니 공태경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장세진에게 귀숙말로 너의 거짓말에 매우 실망했다는 미앙스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장세진은 분노가 폭발하며 거울에 무언가를 던져 깨버리죠. 이 뜻은 이제 장세진이 가식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공태경과 오연두의 사이를 깨버리라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장세진은 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공태경과 결혼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누군가 위험한 상황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건 작품의 주인공 오연두이죠. 오연두는 이제 장세진의 전천후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공태경과 오연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애정을 쌓아 나갈지가 관건 인데요. 내일 있을 6화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장세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이 가시는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공태경과 오윤두의 좋은 사이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